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무장지대 d m z 의 평화지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국가든 그때그때 그 시대시대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일컬어 우리는 시대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5천만 대한민국 8천만 한민족의 2십세기 초협의 시대정신은 바로 민주적 평화 통일을 하겠습니다. 분단에서 오는 갈등비용 국민 간의 그런 이질감 크죠. 통일이 필요합니다. 평화 통일이. 문예인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150마일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하자고. 굳이 대통령이 제안이 아니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한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전보장이 담보되는 거죠. 비문장대에 중화기들이, 군인들이, 남북한 배치를 물러서면서 올림픽 스타움을 만들고, 청소년들의 스포츠설를 만들고, 문화예술관을 만들고, 북한의 긍정적 생각이 필요합니다. 최근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공명정대한 마음을 가지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볼수 있고 아무리 밝은 공간이라도 생각이 어둡고 부정적이면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만 나온다. 유엔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유엔은 자유와 평화, 인권 신장을 위해서 앞서왔습니다. 앞장서왔습니다. 45년 창립 이래로 근데 최근에. 유엔의 가입국들, 특히 선진국들, 강대국들은 자국 이기주의에 의해서 유엔의 분담을 내지 않고 유엔 직원들 급여도 보주 정도의 려움이 있습니다 유엔의 갱신, 유엔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할 때이죠 이럴 때 유엔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DMZ 안에 유엔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유엔군 산하에 우리가 국제사회가 책임지겠다 북한 믿고 와라 남쪽 믿지 공동합의하에 거기에 평화지대를 개발하는 거죠 세계 환경보호권이 될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평화지대에 아울러서 거기 덧붙여서 현재 유엔 본부 밑에 중국들 이 있죠 총 4개가 있는데 본부가 있는 미국의 뉴욕 유럽의 스위스의 제네바 오스타레피엔나 아프리카 캐나의 나이로비에 있죠 4개가 있는데 정작 가장 인구가 많은 아시아에 없습니다 193개의 유행군 행운 중에서 54개가 아시아 국가입니다 한반도 허리에 달린 DMZ단에 유엔의 다섯번째 사무국을 준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와 나아가 글로벌시대에 세계평화가 담보될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193개국 유엔행국들의 지도자들, 대통령, 총리, 장관, 시민, 시민단체 대표들이 적극적인 동창이 필요합니다. 청나라의 사상가였던 당교는 그랬습니다. 각 나라의 각 지방의 지도자들은 내 단체만, 내 지방만, 내 국가만 챙길까 아니라 열방에 만방의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을 함께 챙기는 것이 진정한 훌륭한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글로벌 시대, 지구촌 시대의 위의 역할과. 참여한 회원국들의 대통령, 총리, 심하자 대표들의 전국적인 참여하에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가 된다면 참으로 자유와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 넘쳐 흐르는 귀한 날 고리라고 기대가 큽니다.